영하에 그 대유형 아래에 이제 돌아와서 이름에 돌아와 일어서 해지해서 대유형 하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위진중할그기능을막 쫓아오는 대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향척 최애호대, 최애라는 건 아주 높은 산을 말하지 높은 산에 향척이라, 향척이라 그러는 올랐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되 경무종적이라 마침내 종적이 없다. 대능이 어디로 갔는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당 별도 심지라 하니. 마땅히 별도 다른 길로 찾아봐야 옳다. 이 길로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 완전히 <웃음> <거짓말한 거지. 웃음> 거짓말 한 거지. 거짓말. 이 도인들이 거짓말해도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웃음> 이런 거는 이제 방편이다 이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방편이다. 그래야 이제 난방법이 다 펼쳐지도록, 음, 해명선사가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 다른 길로 찾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진중이 함 이우연이라, 다 이우연이라, 이우연, 그렇게 이우이, 생각했다. 이우연아니라 그렇게 이우이하였나니라, 생각을 다 했다. 이 말이죠. 해명이 후에 도명하니, 해명이 뒤에 도명으로 고치니, 피, 사, 상, 자, 하니라. 사에, 해능, 그, 스승의, 대능으로서의 스승의 상, 자, 운, 자를 피했나니라. 그래서 이제 도명으로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후에, 능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대능이 후에, 지, 조개, 하야. 조개에 이르러서 우피, 악인, 심축하여또 악인들이 심축함을 입어서 찾고 쫓음을 입어가지고 어 사해현에서, 사해현, 아까 새를 만나면 뭐 숨어라 뭐 이런 거있어 사해현에서 피난 여빈 대중하야, 여빈 대중의 난을 피해서, 여빈이라고 사냥하는 사람들 대중이라고 하는 건 무리죠. 사냥하는 무리 속에서 난을 피했다. 막 쫓아오는 그런 난을 이제 피해가지고 범경 25제라 대략 대략 15년을 지냈다. 제자라고 그러는건 역시 해년자와 같은거죠. 해제자니까요. 7일제자인데 해년, 연자와 같은거죠. 그러니까 15년을 지냈느니라. 씌여 여빈으로, 때때로 여빈으로 더불어 수위설법하니 사양하는그 속에 섞여서 마땅함을 따라서 법을 설했으니 여빈이 상령수망하냐, 항상 수망, 거물을 지키게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희능이 매견생명하면 늘 생명을 보면 살아있는 뭐 고기를 보면 짐 방지하고 다 놓아주고 매지 반시하야 늘 반시에 이르러서 반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밥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먹는다라는 동사예요. 먹을 때에 이르러서는 반사흘 금강에서 밥을 먹어 마치고 먹을 반자 반소사 음소하고 나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이 반자가 먹는 봉사로, 논어에서도 해석이 되고, 군강경에서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반시 그 식사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이체로 나물로서 지 자육과 하니, 자육과라. 자육이라고 하는 건 고기를 삶는다. 삶을 짜자지요. 고기를 끓인다. 과 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니까요. 냄비과자 냄비과자인데 솥설 말하는 거죠 소과자 그래서 고기 삶는 솥에 기자라고 하는 건이 넣었다 붙인다라고 하는 건 넣는다 이 말이죠 나물을 뜯어서 고기 삶는 그릇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넣으니 혹이 문즉 혹은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삶아서 먹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이가 물은즉대화 단기 육변체라 하였나니라. 말이 참 재밌어요. 육변체. 그 고기 가에다가 넣어서 삶은 나물이다 이거지요. 육변체. 고기 삶는 솥에다가 삶은 나물로 육변체라 고그래니 그러면 이제 나무 속에 고기 물이 배을텐데 이제, 그, <웃음> 이제 그, 그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거지. <웃음> 아주 재밌어요. 육변체라. 육변. 육변채를 먹는다 하였나니라 이래 이 말은 이제 하룻날에 이 말인데 하룻날은 이제 어느 날에 여기서 이자는 부정사 어느 날에 하요하니 시당홍법이라 때가 지금 마땅히 법을 필 때다 불가종돈이라 하야 그 계속. 집내 숨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해서 끝까지 숨는 것 종둘 끝내 숨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해서 수출 드디어 나와서 시 광주 법정사하야 광주 법정사에도 이어져서시 인종법사가 강 열반경하니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하는 것을 만나니 만나치자니 시유 풍치번동하야 그때에 바람이 불어서 풍치해서번동기대가 움직임이 있어서, 일승은 운 풍동이라고 하고, 한승년은 풍동이라고 말을 하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일승은 운번동이라고 하야, 한승년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야, 의논이 불이하였나니라, 의논이 끝나지를 그치지를 안했다. 바람에 막 깃발이 나붙으니까 저게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참 재밌어요. 이런 기록은 그 많이 나오는 기록인데요.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이런 비슷한 기록들. 그러니까 어, 능이 진화, 능이 거기에 나가서 말하기를 여기 나갈 진짜는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 소리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불씨 불시 풍동이요. 불씨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이 말이죠. 아니다. 불이 말은 아니고 십자는 음, 전치사 다 된다. 아니다. 시 그러면 이다 이 말이죠. 불씨 그러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야 하죠. 이다, 아니다가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기다, 아니다, 겨 아니요, 이러고. <웃음> 그옛날 그게 맞는 거예요. 겨 아니요, 이게 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번역한 거 보면 그 노스님들이 그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기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기다, 아니다가 뭔가. <웃음>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이다, 아니다. 이단 아니다. 그래서 신이 그러면 이다 이 말이고, 불신이 그러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불시 번동이라, 또 불시 풍동이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 인자의 신동이이라 한, 인자라 고하면 그대,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왜 그러냐면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하고,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부족하고 또 신조 이체만법이라 이제 마음이 이체만법을 만든다 그게 이제 남정선의 종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성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거지 뭘 밖에서 뭐 이룬다든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남정선이라는거 그러니까 열애장에서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진여문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남정선은 그 진여의 세계로 그냥 돌아가면 바로 되는 거지 뭘 닦아서 이룬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승불교다 이 말이죠 대승불교 대승동조.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딱 집중해서 한 군데 정신을 모으는 거 그것도 반대해요 그 보대 집착이 없이 보면 그게 되는 거지 눈 감고 집중시키는 건 죽은 송장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아주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남종선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북종이 뭐 어떻다 하지만 다 북종선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다. 그만큼 이게 이제 특이하고 아주 오묘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략 보면 이 남종선법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닦아서 이루는 뭐 대승불교처럼 이렇게 원행으로 보고, 원행으로 보고 집중으로 보지 그게 아주 기본 인사예요 원을 세워서 이제 공덕을 닦는 거원행또 선이라고 하면 이게 망상을 안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눈에다 힘주고 <웃음> 어깨에 힘주고 뭐 단전 호흡해야 된다고 뭐 배를 불뚝불뚝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불사선불사학이라든지 인자 심동이라든지 이건 근방에도안 가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웃음> 소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집착 안 하면 된다. 이게 성불이죠. 뭘, 뭐,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되 거기 애정심을 안 일으키면 그게 도인이다. 이말이에 그런데 그게 어째서 애정심이 안 일어나느냐? 본래 일체 만법이 나의 자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번호해야 돼요.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은 바로 번호라. 이래. 돈노라는건 뭘, 뭘로 깨닫는 거냐? 우리 마음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 마음이 삼세제불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보대에 집착이 안 생기고, 그때 애중심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성이란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돈노란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 그렇게 자제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잘안 되는 뭐냐니에안 되니까 이제 화두가 나오고 막 연불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 떡이라든지 뭐 이런 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소화시킬 수 없는 어린아이는 그 꿀과 떡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남종선떡이 이렇게 좋지만은 대부분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연불해야 되고, 이런 거지, 경과해야 되고, 그래서 간경, 기도, 연불. 이렇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도노라는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제 도노만 하면 집착하려도 안 하죠. 몰로 깨닫는다. 그니까 부처와 중생의 그, 자성이 필경무이라 이 도서에서도 필경과 침내 다름이 없다. 이거 번호하면 그게 견성이라 이거예요. 필경무이전 우주와 내가 필경무이라 침내 다름이 없다. 생사가 필경무이라 삶과 죽음이 아주 필경과 침내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아이 집착을 하라니 그걸 하겠나 무슨 미워하고 좋아하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니까 일으킬 수가 없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신동이라 하니,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 하니, 일중이 해연이라 모든 대중이, 한 대중이 이 말은 모든 대중이 해연이라 아주 몰래나니라 전혀 뜻밖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이 연지상석하야 황석에 인기, 인도해서, 인자는, 연자는 인도한다, 이거예요. 인도해서, 황석에 이르게 해서, 징힐 요이라가 오의, 오의, 깊은 뜻을 징힐이라, 진자는 구한다 라는 뜻자와 마찬가지인데, 그 깊은 뜻을 자꾸 물었다, 이거. 구해서, 칠자는 묻는다는 말이고, 진자는 구한다는 말인데, 자꾸 이제 두 가지 다 질문을 하다가, 견능의 언간 이당하야 불유문자하고 이게 또 이제 남종선의 한 가풍이 에요 선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자성 체험으로 설명하니까 본심으로 체험으로 설명하는 게이 선풍이다 이렇 그래서 이제 선풍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개송에 의존하고 막 교리에 의존하고 그러면 선풍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언간위당이라 말은 간략하고 미치는 합당해서 불로 문자라 문자를 말미암지 않는다.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죠. 문자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고 표현 본다. 종이운, 인종이 말하되 행자는 정시비상이라. 정이라는 건 마땅히 아주 비상한 사람이라. 구문했는데 오래 들었는데 황매의법이 남내라 하니 황매산의법이 남쪽으로 왔다 고 하니 막시 행자부와 행자가 바로 아닙니까? 행자 막시 아닙니까? 그 바로 황매의법을 받으니까 바로 행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능이와 불감으로서이다 불감 이제말이네 번역하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뭐, 변변치 못합니다. 뭐, 이런 소리에요. 우리말로. 하면. 부끄럽습니다. 변변치 못합니다. 요새는 말로,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웃음>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니까 종이 어시에 집, 제자래 하고, 제자의 예를 갖추고, 집지라고하는게 있는데,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는 보통 뭐 닭이라든지 꿩이라든지 그 예물을 갖다 올리는 걸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짐을 하고 있어 제자의 예를 올린다. 잡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올린다. 올리는 집기 제자라고 러면 예물을 갖다가 스승한테 올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성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청 고청. 고해서 청한다. 말해서 청한다. 고청. 전례의발을 전해오는 의발을 출시대중하고 대중에게 내 보일 것을 고청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능한테로 의발이 오니까, 전례에서 오니까 그거를 대중에서 내 보일 것을 고하여 청하고 종이 부문화할, 종이 다시 물어가로 돼. 황매부촉을, 황매부촉은 황매산에서 부촉한 그 법은 여하 지수임이 있고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누군거죠 황매산 5조 공인대사가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능유할 지수는 증무하고 가르쳐 준 것은 보 웃고, 유론견성이요 불론선정해탈이니라. 이게 이제 남종선법도잘 표현한 말들이에요. 가르쳐 준게 없다. 그냥 자성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딱 가르쳐주면 교종이 되거든요. 파음면 파음, 화음, 법하면 법하. 이러면 딱 가르치는 교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게 이제 선과 교의 큰 차이잖아요. 선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르친 뜻이 있는 거다 이 그런데 바로 그... 성정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성이니까, 지수는 증모하고, 웃고 합쳐진 것은 웃고 유론 견성의 오직 견성을 논하고, 견성이란 즉, 그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 자성을 번호하는 거, 그게 견성이죠. 성을 본다. 뭘로 깨닫느냐. 이그 견성이 바로 번호예요, 번호. 뭘 번호하느냐. 그 우리 자성이 부처님과 함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게 그게 도노다인. 그게 견성이고 그게 도노다인. 그래서 오직 견성을 논하고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남종선은 바로 도노선이지, 예? 무슨 수정선이 아니다. 정을 담는 선이 아니다. 이 게. 그래서 북종을 공격하는 이유도 수정선이라고 공격해요. 선정을 담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남종선은 이렇기 때문에 반야종이지 수선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야, 반야바라니 이런 거. 선종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선종해탈을 논하지 않는다니, 선종해탈을 논하지 아니하는 선종이다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견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견성을 목적으로 삼는 거지 수선. 선을 닦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동선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와, 하, 물론 선정해탈이니까, 어째서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우이와세능이 일러가로 돼, 위시, 이법이니, 이것은 의시 이법이요. 바로 이법이 되며 선정해탈이라는 건부법자 이래요. 선정과 뭐, 산란. 행사와 열반 불법이다 이거죠. 이것은 두법이요 불시 불법이라 불법이 아니다. 선장해탈라면서 이거 서로 대립되고 서로 이렇게 상반 모순되는 두법이지 불법이 아니니 불법은 시 불이지 법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불이 아닌 법이 불법이다. 여기 이제 남동편이 불이.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 속에서 바로 도노하면 바로 성불이지. 행사를 떠나서 이제 열반을 따로 선정하고 그런 가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게 불이지법입니다. 종이 우문호대. 여하시 불법, 불이지법이니고 어떤 것이 불법의 그 둘이 아닌 법이니까. 이름이 왈. 법사가 강 열반경 하야 열반경을 강해서 강득 열반경 하야 열반경을 강에 얻어가지고 면견 불성하니, 불성을 이제 밝게 보니, 시 불법, 불이집업니다불이집법이라는건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 불성 그 자체가 불이 아닌 법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이 열반경을 강설하는 인종법사가, 인종법사가 다 스승으로 모시고, 학과를 하게 하고, 계의를 받게 하고, 이 법을 설하게 다 도와줘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해능이 그 법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그 홍인이 법을 다 전해서 이제 조사가 되게 하고, 남쪽에서는 인종이 아이승녀로서 성격을 갖추게 해서 털를다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 남중선이라고 그러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선법도 체계화가 돼야 되지만 계도 받아야 되고 또 체제도 갖춰야 되고 이 교종의 힘을 빌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그 행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사가 계안 받은 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처음에 머물러 있다가, 일종 사찰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종 사찰로 독립을 해서 나왔죠. 그런데도 이 선사가, 이, 계의를 안 받은 선사가 없어요. 그래서, 해능도, 의발을 받은 것은 15년 전인데, 15년 후에, 다시 인종법사로부터 수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선종의 한계입니다. 해능까지도 인종의 힘을 빌려서, 법으로는 해능이 법단인데 선법으로는. 이 수계를 한 걸로 보면, 이제 인종으로부터 수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폼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도회절전이라고 그러고 뭐 이래 하지만은, 사실은 율사로부터 개를 받아야 되고, 다그벽을 갖춰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사가, 개율을 전공하게 되면 육사가 돼버려요. 또. 그래서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종의 그 한계입니다. 그래가지이 중국 헌종은 개인은 소승계를 받죠. 비비되고 싶은 이런 걸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불경입니다. 선법은 원래 소승법이 아닌데 개법은 소승계를 받는 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 대승, 그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겼고, 수행은 노장으로서 이게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개는 호승계를 받아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 문교의 아주 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